일단 가볍게 공지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번에 엘소드 총 역대 유튜버들을 서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모든 엘소드 유튜버 중에서 애교 영상을 하신 분이 진짜 단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. 제가 뭘 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마 싫어할 거야 하지 말라고 싫어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난 이미 하기로 했어 다시 닫고 다시 열어요 원래 이렇게 강화가 힘들었나? 자... 이럴 때 됐어, 근데. 너무 안 떴다. MPC 바꾸라는데? 네, 구독 감사합니 아가타한테 다시 가보자. 아가타한테 가보자, 알았다. 행장을 달래고 있으시 <웃음> 강화 이거 맞냐? 응, 지금 해, 빨리. 오! 됐어, 그치? 갔어! 갔어, 갔어, 갔어, 아, 갔어. 나... 좋았어, 갔어. 본전 건지긴 요 떨어지면은 어? 10손인데 아니, 아, 지금 그래. 말고 그 공짜리 11강만 하고 난 다음에 해요. 그래야 하나라도 붙어야지. 그거는 풀로만 써요. 살살. 기다리고. <웃음> 살살. 지금 눌러보요 채팅창 켜놓으라고. 아니 애들이 이게 본전이래. 아니 떠네 이미.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10년 허물지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네. 아그 코어 같은 회사 안 다녀요. 그런 회사 건조도 안 다녀. 이거. 아 이다 기다려 기다려. 지금 내 옆에 신도들이 한두 명씩 늘고 있어 이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진짜? 아, 안 되겠다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행복하신지요, 교주님?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아니, 교주가 누군데? 누구긴냐? 지금 제 옆에서 상하해 <웃음> 주시는 분이죠. 음, 삼년봉삼년봉이라고 3년벙.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그 콩... 어주쥐설님 <웃음> 진정하세요. 짖지 마세요. 뭘요? 아, 아 주이설님 짖은 거 아니에요? 아님 저희 강아지가 지렸거든요? 어 ]이야? 진정하세요. 아 본벨려줄라 해도 저떤식으로 말을 해? 아 죄송해요. 아,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저 근데 돈 얼마 없어요. 아니면 그냥 패키지 사요 그거. 패키지 사는 거 그거 사도 괜찮긴 해. 근데 이제 테머가 1대1이 아니니까 그렇지 테머... 몇개 주네? 아니 내가 플루 살했지. 수정 살했냐고. 아 플루 살했지? 아아아키가맞으냐라고아 <웃음> <패키지가 웃음> 아니 시비가 한번 하고 해보고, 해보고 싶은는데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. 내 소원 해봐, 성취할 때가 있어. 해봐. 어디 한번 해봐. 가자! 가자! <웃음> 눌러. <계속> 눌러. <웃음> 눌러! 가자! <웃음> 제발! 성공해! 제발 제발. 아, 제발 제발. 진짜 제발. 아, 눌러. 아니아니. 아니, 마음을 비워 떨어질 거야. 떨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. 자, 떨어질 거야. 네, 착하지. 어차피 떨어질 거야. 괜찮아. 떨어지면 계속 하면 돼. 맞아. 한번 해봐. 하면, 하면 돼. 시발 <웃음> 하면 돼. 하면 돼. 다시 다시 다시 시빌가. 다시. 그럼 휴전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. 나중에 오십까지 한번 해볼게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와 진짜 연타네. <웃음> 알았어요. 연타 <안>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잘못했어. <웃음> 난 아, 저렇게 는못하겠다잘터다다잘터진다 <웃음> <웃음> 제가.. 제가 다잘 잘했다. 저렇게 잘했다. 잘했다아면 이미야 너한테 맡겨보라고 해서 맡겨보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니 올라가. 연타해봐야. 올라가. 연타. 오케이. Okay. 반짝반짝거리네. 혹시 정재기가 많이 보냈다는 게 사람을 많이 보냈다는 건 아니죠? 저기 한강으로 좀 많이 보냈다 그러고 <웃음> 한강으로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아니 위로 강화로 음. 보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보냈다는 뜻 같은데 이거는 일단 이따가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돼가지고 네한 7시쯤 괜찮으세요? 7시 20분? 7시? 저는 상관없습니다 해주시기 이한다면또 어제 점술 먹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제 앞에 바로 KGB 한병 있거든요 아 근데 원래 이런 거소절 하나 까면서 해야 돼. 자 까자, 애들아 까자, 까자, 까자, 야, 야 교주님이 까시랜다. 미쳤나? 야, 교주님이 까시랜다. 야 까야지. 야 마셔. 아 씨. 와 진짜 깠네 아웃쇼 <웃음> 났어. 왜 나한테 대전을 거는 거야 이 미친놈들아. 그러면은 50만원까지 제가 쓸게요. 50만원까지 제가 쓰고 나머지 그냥 대장님이 알아서 쓰세요. 제가 그냥 방종할 테니까. 오케이. 오케이. 야, 내가 이건 내가 알아서 쓰겠음. 나머지 뭐더 필요하면은 그냥 더 지를게 그냥 내가. 야, 그게 편해. 가자, 11강. 가자. 달려씨시만달려 달려 그냥! 잠깐만. 오, 일방만 모르시면 줘 잠깐만. 뭐 하실라고요? 너무 터져가지고 잠깐만. <웃음> 너무 터져서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<웃음> 터져서 <웃음> 잠깐만. 재밌긴 해. 아 이제 복좀 했하면그 소리가 너무 멘탈 깨지지 않아요? 네. 복좀 풀었다가 하면은 그뭐 세상 무너지는 소리 나잖아요. 아 <웃음> <웃음> 좋아. 저 가자. 그 소리가 너무 싫어요. 아 그래 체크 이제. 딴따따딴따따따와 <딴>, 얘들아 수리 따다 이거 나만 다냐 야깡수따막 들어간다. 따진님 간거 같죠? 왜 11강조차를 못가지? 야 신명나게 터져보자 그러면 야잘 터진다 따따 그냥 욕하면 안 돼. 욕하지 마. 제발. 내 이게 <웃음> 안 나올 수가 없어. 씨. <웃음> <웃음> 샌더 어때? 생각해봐. <웃음> 내가 샌더에 좋은 추억이 있던가? 아니 아니. 이 샌더에서 뭔가 붙은 걸본 적이 없는데. 역사가 없어. 야봐 말하는 것봐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니? 그러니까 내가 등골 다 빼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? 3년봉오 갔어 갔어 갔어!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! 가자! 야, 제,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씨 발 인생 뭐 있냐 야 그냥 다 터트려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다가가가복좀다 터트려 나다 필요 없어 근데 진짜 다가네 씨. 일단 두들겨 보는 거다. 그래, 두들겨 보자. 얘들아, 갔어. 야,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빨리, 한번에 2,000원을 태우는 마술을. 에 <웃음> <웃음> 우리 그럴 수 있어요. 야, 나 들어온 사이에 4,000원이 날아갔어. 오, 6,000원. <웃음> 26,000원이, 만 28,000원이 만 타버렸다. 너들어오라 나 이따가 이자나라 치킨공주의 응. 히치세트 시켜먹을 건데 그게 딱 3만원이더라. <웃음> 어허어허 어허어. 어허어. 거기까지 멈, 멈춰! 나이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. 와! 아이고야. <웃음> 너무 단단합니다. <웃음> 오. 오. 단단해. 단단히 꺾었을 것 같은데? 아, 플래그 y w 같아. h the water. Oh, look at the name. Oh, oh. Wow, shit. Nice. Oh, 단 i c e I'm 하지 말까 g t 근데 이번엔 붙을 것 같은. 쌀깍? 쌀깍? 아.. 뭔가 다른 수단을 만들 생각을 안하고 지금 현재 걸안 고친다는 건데 너무 국밥이니까 얼마 썼어요 오늘? 한 100만원? 더탔 쓰면 어.. 아,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1 2강불를 사야겠다 오! 갔다! 나이스! 이걸 가? 음. 꽝. 음. 꽝! 꽝! 꽝! 꽝. 아니 근데 27퍼 데 이... 꽝. 야개노어가네 진짜, 진짜. 꽝. 성공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꽝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꽝이네. 내 예상임. 그것 같은. 라고 할 뻔. 쓰면만원 나한테 만 원. <웃음> 와 존나 많 와씨. 대단하다. 와 클릭 한 번에 떨어지네. 식강또식강으로 가버렸네 반으로 접어버릴거예요 진짜 오, 어! 대박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 <웃음> 아, 나 방금 꽂는데 그래요? <웃음>